지금은 게임이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게임을 마약이라고 생각하고 안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게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깟 어린아이들이 즐기는 하찮은 취미생활의 인생을 소비하지 말라며 게임 자체를 폄하하고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게임이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게임에서 경험했던 일 때문에 사람을 구한 사건을 시작으로 우연찮은 기회에 생명을 구했던 사건까지 게임이 보여줬던 순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네가 게임에서 배운 게 인생에 도움이 된 적이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꼬마한테는 그런 이야기는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07년 노르웨이에서 한스 조겐 올센이라는 소년에게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평소와 같이 자신의 여동생과 집 근처 숲을 산책하던 중 거대한 말코 손바닥 사슴 한 마리와 마주하게 되면서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무슨 사슴 한 마리 만났다고 그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할 수 있지만 노르웨이에서 서식하고 있는 말코 손바닥 사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순한 사슴이 아니었습니다 높이는 최대 2.3m, 몸길이는 3m나 되며 몸무게는 수컷일 경우 최대 800kg까지 나가는 천적이라고 해봤자 회세콤과 시베리아 호랑이 정도인 엄청난 스펙을 보유하고 있는 사슴이었습니다. 정말 생긴 것만 봐도 후덜덜합니다. 저도 처음 뉴스만 봤을 때는 사슴이 아무리 커봤자 공격할 수단도 없고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저희 무지함을 반성했습니다. 눈속이 있지만 저 말도 안 되는 속도와 파워 마리 사슴이지 쿠뿔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괴수를 만나게 된 한스는 침착하게 행동했고 그 당시 많이 했었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기술들을 생각하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생을 주시하고 있는 사슴에게 큰그 소리를 쳐 도발 스킬을 사용했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사슴이 돌진하려는 순간 바닥에 쓰러지며 죽은 척하기를 시전했는데요 죽은 척하기는 와우에서 사냥꾼이 사용하는 기술로 적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 죽은 척 연기를 하며 상황을 모면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사슴은 크게 당황했고 바닥에서 죽은 척하고 있는 한스를 공격하지 않고 그 자리를 빠르게 벗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한 한스가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날 기사로 알려지게 되었고 사건을 알게 된 와우저들은 만약 근처에 한스의 애완동물이 있었다면 사슴을 잡았을 것이다 이게 바로 현실판 비스트마스터고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라는 농담 섞인 말들을 하면서 한스의 용감한 행동에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놀람>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게임 도중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한 사건인데요 니키 앨리스라는 스트리머에게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같이 방송을 켜고 도타투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알수 없는 인기척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남성의 소리를 듣고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게 되었고 방한 구석으로 대피를 하게 되는데요 그녀가 사라진 뒤에 바로 방 안으로 강도가 침입했고 그 방에서도 금품을 훔치며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강도도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그녀가 웹캠을 사용해 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이 모습은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시청자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는데요 여기서 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수 있었는데 강도의 손에 권총한 자루가 쥐어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게 된 시청자들은 크게 당황했고 그녀의 생사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그녀의 지인이 방송을 보고 있었고 곧바로 그녀가 살고 있는 집으로 경찰을 불러 두명의 강도 중한명의 강도를 잡고 그녀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게임 도중 다른 지인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았었는데요. 2014년 4월 영국 남부 이스트본에서도 앞에 사건과 비슷한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조르지우라는 19살 강도가 자신의 동료 한 명과 함께 물품을 훔치기 위해 한 아파트로 침입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들어간 아파트에는 휴일을 맞이해 프로비드티블랙옵스2를 하기 위해 모인 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도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모조 권총과 부엌에 있는 칼을 이용해 학생들을 협박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빠져나갔을 때 신고를 할수 없도록 휴대전화나 노트북은 물론 게임기까지 훔쳐서 달아났다니다 하는데요. 완벽할 것만 같았던 그들의 범죄는 무슨 일인지 도주 2시간 만에 끝을 보게 됩니다 이후 이렇게 강도가 빨리 잡힐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학생들은 보이스 채팅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온라인으로 같이 게임을 하던 다른 친구가 범인들이 했던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장난처럼 느끼지 않았던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범행 사실과 함께 아파트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빠른 검거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애니아들 사이에서는 팬심이 깊으면 언젠가는 보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건이야말로 저 말에 가장 적합한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7년 5월 벨로로크라는 유저는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평상시와 같이 컴퓨터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는데 벽 쪽에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전구가 깨져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벽면을 살펴보니 작은 총알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급하게 총알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총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총알을 찾아낸 곳은 다름 아닌 엘도스크루 엔솔로지라는 패키지 아니었습니다이 패키지는 엘도스크루 게임의 1편부터 5편까지의 시리즈가 포함되어 있던 수집용 학본이었는데 CD와 설정집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어 두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패키지 안을 살펴보니 총알을 뚫고 지나가 CD 몇 장이 파손되어 있었고 두꺼운 설정집까지 뚫고 들어가면서 방탄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은 총알의 궤적을 봤을 때이 패키지가 없었더라면 자신이 총알을 맞고 웃음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벨로로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통탄을 증거물로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급속도로 관련 커뮤니티에 퍼지게 되었고 제작사인 베데스다도 이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작사는 벨로로크에게 유감을 표하며 새 패키지를 선물로 보내주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부동 흔쾌히 승낙하면서 자신의 컬렉션을 다시 그 자리에 둘수 있었다고 합니다 포켓몬고는 증강현실이라는 다소 독특한 방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었는데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포켓몬을 잡아야 했기 때문에 유저들은 집 밖으로 나와 게임을 즐겨야 했고 이 과정에서 위험에 빠진 생명을 구한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케이틀린과 티파니는 피자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시간에 짬을 내집 근처 공원에서 포켓몬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평상시라면 가지도 않았을 구석진 곳으로 이동한 그녀들은 움직이지 않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곳에서 강아지가 쉬고 있지라는 생각으로 지나치려 했는데 친구 티파니가 강아지 앞발에 큰 상처가 있고,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가볍게 게임을 하기 위해 나왔던 그녀들은 크게 당황했고, 주변을 살피며 도와줄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피자 배달원에게 전화가 왔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강아지도 살 운명이었는지, 그 배달원은 응급처치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었고, 곧바로 다친 강아지를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갔던 그녀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강아지는 생후 4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두 다리 모두 골절이 심해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하는데요. 학생이었고 돈이 없었던 그녀들은 잠시 절망했지만 강아지에 대한 사연을 알리면 수술비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루만에 수술비를 모을 수 있었고 강아지를 치료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들은 포켓몬고가 만들어낸 이 기적같은 일을 기억하면서 강아지의 이름을 포키라고 짓고 같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비슷한 예로 포르투갈에서 포켓몬고를 하다가 생명을 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조엘이라는 소년이 자신의 집 근처에서 포켓몬고를 즐기고 있었는데 포켓몬을 잡기 위해 외진 골목을 걷던 도중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리를 찾아 따라간 곳에는 전원 공급 장치가 있었고 작은 틈 사이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끼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소녀는 자신의 힘으로 고양이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고 곧바로 119를 불러 틈 사이에 끼어 있는 고양이를 구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구조한 소방관은 그날 포르투갈의 날씨는 45도를 넘겼었기 때문에 조금만 늦었더라면 고양이는 죽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조엘은 구조된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가 건강이 있 때까지 돌보기로 했고 지금 그 고양이는 조엘의 어엿한 주인님이 되어 은혜를 보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게임에서 배운 운전실력 덕분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살 그리핀 샌더스는 74세 할머니와 4살 동생과 함께 콜로라도로 향하고 있었는데 평균 100km로 달릴 수 있는 교회 지역에서 상상도 할수 없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운전하고 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의식을 잃게 되면서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핀은 할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할머니는 깨어나지 않았고 자신이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핸들을 잡고 오른쪽 차선으로 차를 돌려 항무지로 차를 이동시켰습 시키고 진흙이 있는 도랑을 찾아 차량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10살밖에 안된 꼬마 아이가 침착하게 기지를 발휘해 할머니는 물론 어린 동생까지 구하며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어떤 언론의 인터뷰에서 이런 긴박한 상황에 어떻게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했냐는 질문에 어렸을 때부터 마리오카트를 즐겨 했었고 게임에서는 이보다 더한 장애물이 많았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아일랜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일랜드의 한 도로에서 79세의 할아버지가 11살 손자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항상 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데요. 차량 안에는 할아버지와 손자를 제외하고 아무도 없었고 세달을 밟은 채로 쓰러졌기 때문에 차량의 시속은 100km를 훌쩍 넘기게 되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 옆에 있던 손자가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쓰러진 할아버지를 흔들어 깨우면서 믿을 수 없는 운전실력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100km가 넘는 속도에서 자동차와 장애물을 피하고 일부러 차량 측면을 추도시켜 차량의 속도를 줄여나가는 어른도 할수 없는 미친듯한 운전실력을 보여주며 차량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후 이 사건은 언론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 어린 소년을 작은 영웅이라고 소개하며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능숙한 대처가 가능했냐는 질문에 따로 운전은 배운 적이 없고 gta에서 운전을 배웠기 때문에 그 정도 속도에는 무리. 없었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소년의 대답을 생각해보면 차량은 물론 경찰까지 따돌리며 운전을 하는 gta와 비교해본다면 소년이 경험했던 일은 조금 가벼운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메리카스 아미는 이름만 들으면 알수 있듯이 미군 모병률을 높이기 위해 만든 홍보용 게임이었는데요 국방부에서 개발에 직접 참여해 실제 훈련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고증을 바탕 으로 한 총기들이 등장해 밀리터리 덕후들에게도 나름 좋은 평가를 받은 게임이기도 합니다 텍스턴 갈바넥이라는 유저 역시 이 게임을 좋아했던 유저 중 한명 이었는데요 2008년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던 그는 눈앞에서 끔찍한 광경 하나를 목격 하게 됩니다 앞에 달리고 있던 suv 가 사고가 나서 바닥을 수차례 구르고 뒤집어지는 대형 사고가 났는데요 는두 명의 탑승자가 있었는데 운전자는 손가락이 두 개가 절단되고 두부 손상까지 입어 큰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사고를 지켜본 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구급법을 떠올렸다고 하는데요. 그때 마침 아메리카스 아미에서 배웠던 구급법이 떠올랐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응급처치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게임에서 의무병이 되기 위해서는 병과 시험을 봐야 했었는데 미군 홍보용으로 만든 게임답게 사실을 기반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했고 게임 안에서 실습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급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있었는데. 갈바넥은 아메리카스 아미에서 받았던 교육을 떠올리면서 사고 현장을 빠르게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차량 폭발에 대비해 같이 있던 탑승자를 대피시키고 운전자의 손에 난 상처를 지혈시키면서 손을 머리보다 높게 올리도록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워낙 빠르고 거침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근처에서 사고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의료계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갈바넥은 자신이 했던 응급처치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를 도로 위의 영웅이라고 소개하며 인터뷰를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응급처치를 할수 있었냐는 질문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게임에서 봤던 구급법밖에 없어 앞뒤 가리지 않고 따라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인터뷰는 게임을 부정적으로만 보던 일부 미국인들의 시선을 완전히 뒤집을 만큼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게임 안에서 배운 지식이 학교와 책으로 배운 지식 이상으로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게임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사건들을 보고도 단순히 게임은 마약이다 라는 말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